오늘은 사도들과 그 외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의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신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가 알다시피 성신 강림에 대한 약속은 이미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 공생에서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웃음> 아,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사도의 수의 보충의 필요성을 역설한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약속된 성신 강림을 바라보면서 오순절날에 함께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약속하신 성신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주의 약속대로 오신 성신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차서 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성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 이따가도 자세히 보겠지만, 구약에,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죠. 이사야서 뭐 11장이나 32장, 또, 아, 에스겔서 36장 등을 보면, 그리고 또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2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신강림은 아, 단순히 그 성신강림, 약속된 성신강림으로 오시는 것으로 어, <웃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신강림은 메시아와 함께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그리고 또 메시아의 백성들에게 그 성신 강림이 있을 것을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 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광야로 나가서 또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메시아가 성신의 충만함 가운데 그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성을 입은 중보자로서 그 구약에 예고된 대로의 일을 차서 있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단순히 그 <웃음>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창세 전에 뭐 그것은 다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그 그 구속사의 경륜에 따라서 자기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알고 또 메시아의 사역과 성신의 사역을 연계하고 또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 메시아의 백성들과의 그 성신의 그 사역을 알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토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입증했고, 또 그런 토대에서 성신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성신을,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신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한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예고되어 있는 대로, 그 순서대로 예수님께서도 거기 구속사 안에서 종속돼서 그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 제자들도 거기에 준해서, 어 거기에 그 계획을 따라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신의 오심은, 아 우리가 오늘날 뭐 성신 강림을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오심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웃음> 성신의 오심. 종말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고요. 종말의 때에 메시아에게 성신이 임하고 종말의 때에 메시아의 백성들에게 성신이 임할 것이 구약에서는 뭐 이제 한 정점으로 한 멀리서 볼때 이제 겹쳐 있는 산처럼 보이다가 이제 실제 예수님이 종말의 날에 오셔서 보니까 이미와 아직으로 쭉 늘어났는데 그 안에 그런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차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웃음> 어, 알려, 알게 한 것입니다. <웃음> 그런, 그런 틀에서 이제 성신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언약적 열심으로 오신 것이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웃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체의 구속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 공고히할수 있게 하신 거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알고 음.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4절인데 음. 1절에서는 성신강림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정황에 대한 내용이고 2절로 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임한 성신강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5절부터 13절까지는 성신 강림에 따른 결과를 보는 그 내용들인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첫 증인 노릇과 그에 대한 주변의 반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웃음> 성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증인으로서, 어,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대한, 에 주변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사는 자, 자들이, 자들 중에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걸 보고 반응을 보인 내용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남자들이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 있죠. 6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게 6월절하고, 어, 멀리서 말이죠. 저기 디아스포라들이 멀리 유럽이나 뭐, 아니면 저, 뭐, 이란 북부, 뭐또 아니면 저또 이쪽, 이스라엘, 저 남부, 남서부 쪽, 그 이집트 아프리카 쪽에 그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왔다가 오는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는데, 왔다가 가면 벌써 또 오순절이 닥치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우거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까지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웃음>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이 되는 때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6월절, 5순절, 초막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유대 성력으로는 정월 14일부터 지키는 날이고, 우린뭐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말이나 아마 그쯤 되죠. 4월 초 정도 됩니다. <웃음>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초막에 거하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였던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안식 첫 안식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마친 것을 기념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때부터 7일 후에 당하는 날이라 해서 칠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 라고 해 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절기는 기원 후 1세기경부터 유대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을 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의 오순절 성신 강림의 의미와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웃음> 그림자와 실체와의 관계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율법,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저들은 이제 메시아를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제 아직 안 왔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셔가지고, 어, <웃음> 객관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강림한 그 오순절을 알,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웃음> 그, 그, <웃음> 사실 율법과 복음과 성신의 관계 이것이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 구약의 모형적인 역사 가운데 다 독특한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관계를 모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웃음> <웃음> 네, 유대교가 이제 오순절의 구속사 안에서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절기로서 지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순절날이 이르러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잘알수 없지만 그 정관사가 원문에 붙어 있는 걸 보아서 잘 알려진 장소로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아마 마가의 어, 그 어머니지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성전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시기인지라 주님의 제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아마 이 다락에 회집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어 이, 이제 헬라어로 모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자주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전의 어느 한 곳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지만 다른 곳에서 성전을 가리킬 때는 그 토히에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늘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을 얘기할 때는 토히에론 오이코스 를쓴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 장소의 중요성보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의 중요성과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는 하 것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보았지만 오순절은 약속의 땅을 소유한 것을 기념하여 첫 열매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들의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하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웃음> 이날에 성신께서 강림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 성신도 성신의 그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독자적인 그런 그 위격이 있지만 구속사 안에서는 그리토에게 종속된 일을 한거예요 그리토는 또 하나님께 종속된 일을 한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진 일이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실체로서 임하게 된 것이고 구약의 그 일들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하는 측면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미래적인 의미를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그런 구속사안에서의 섭리 가운데 이 오순절이 오순절에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종교 집회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 예고한 오순절의 의미와 그, 그, 그, 그, 그, 그것의 실체로서 저들이 모인 거예요. 구속사의 경,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렇게 한 자리에, 오순절날에 모이게 된 것이다. 또 저들이 한 곳에 모인 곳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부해서 알지만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아상을 벗고 자신들의 상태를 알고 주님의 사명과 관련하여 순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여기 안올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 안올수 있어요. 뭐나안 뭐 가도 다른 사람이 다뭐 하겠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말을 그 예수님의 말을 생명같이 여겨서 그 위경 속에서도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 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제가 지난 주에 그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의 그, 그, 그 메시지를 조금 들었는데 그분이 그 2011년인가 한국에 다녀가셨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또 한국 신학계에 많이 영향을 주었던. 제자 운동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줬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자와 신자의 차이를 아주 이렇게 분석해서 어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제자는 철저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주님과 같이 되려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고, 그냥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만 믿는. 자들이다. 신자가 다 제자들은 아니다. 진짜, 신자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믿는 사람들,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뭐, 어떤 심한 소리를 했는데, 뱀파이어, 뱀파이어 신자들이라고 해. 그리도에 피만 빨아먹는 사람들. <웃음> 무서운 비유죠. 그리도에 피만 빨아먹고 할 일을 안 해. <웃음> 그 제자로서, 제자는 진짜 주님이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우하라고 하면 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고, 주님께서 그 질서 속에서 일하는 것을 존중하고, 거기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한그 여기 한 자리에 모인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의 아상을 벗고 주님의 말씀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뭐 뭐 혼인 준비에 바쁘고 뭐 아니면 뭐뭐 뭐 상업에 바쁘고 뭐 이런 거 핑계 되면 절대 못 오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 <웃음> <웃음> 교회의 골격이 갖추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출 때입니다 구속사의 큰 행보를 함에 있어서 자신들을 들여서 거룩한 영광을 증험해내려는 살아내려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태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인도하에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또한 가지 주께서 오순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 모이도록 하셔서 성신님을 보내신 까닭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주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심으로써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볼때 그거 생각했지요. 로마서 볼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 가기를 소원했는데 사실은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성도들이 됐겠는가? 이때 이제 이저 각처에서 온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신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 그런 얘기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 일할 그 터전을 미리 또 여기서부터 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웃음> 주님께서도 지상생애 동안에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셨는데 이는 절기의 주인으로서의 사역을 염두에 두신 것이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라도 일반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디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언덕 위의 도시를 신의 도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른 그그 그, 시스템 속에서 다른 세계를 향해서 살아간다 그런 그런 걸 보이는 그그한 사회로서 그걸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언덕 위의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 하고 우리끼리만 하면 이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증거는 못하는 거죠. <웃음> 이제 성신 강림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을 때호련히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가는 그 소리를 바다에 울부짖는 음성인 그 헬라우로 그 에코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주님의 제자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성신은 영이신데 모르잖아요. 근데 뭐 저희 니고데모를 말씀, 교훈할 때도 그렇게 물과 성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바람은 사실 그 물리적인 힘으로 지나 그 바람은 모르잖아요 흔적을. 근데 지나감으로서 아는 거죠. 실제를 바람이 지나갔다는 걸그 힘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웃음> 성시께서 입맞은 것을 그렇게 보이신 거죠. <웃음>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이전에 세례요한이 성신의 오심과 불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증거했었는데 그것의 성취로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개인의 위에 불의 혀가 임하였다는 것은 전체의 중요성과 아울러 그 개체의 분자들도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매꿈으로 그렇게 다 뭉퉁그려서 일해 가시는 분이 아니지요. 전체를 어, 아울러서 이끌어 가지만 개체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일하,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웃음> 아, 참으로 어, 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개시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이적이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것과 연결되면서 그보다는 훨씬 더 진전되어 인격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분명히 감지하여 알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눈으로 볼수 있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정신병자하고 그, 학자하고 차이는 뭡니까? 정신, 정신병자는 없는 것을 꾸며서 말하고 도, 도대체 그 앞뒤가 안, 안 맞는 말을 하잖아요. 학자들은 정확하게 있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논증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에요. <웃음> 그 주님이 오신 것도 실제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신이 오신 것도 실제이다. 실, 실제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제자들은 모두 성신이 충만해져서 성신께서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것은 알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아주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어, 그, 어, 전해진 그런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야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자들이 자기들의 그 지역어, 고국어 태어난 곳으로 태어난 곳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는 실로 성신 하나님의 특별한 영향력의 결과로 그간에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적시적인 언어의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은 외국말이 아닌 신비한 언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이 본문을 어, 이 봐서도 신빙성이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게 뭔가 첫째로 성신 강림에 대한 시청각적인 묘사에 대한 것입니다. 성신님은 하나님이시며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시를 목표로 한 권능적인 임재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소리가 또 정결을 위한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분의 개시적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계속 그렇게 예고돼 있어요 물로 정결케 한 다음에 불로 정화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예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거고요그 뒤에 예수님께서 불로 그, 정, 성신으로 세례해 주실 분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세례의 요한도 그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안, 거,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그 사실을 아시고 그대로 적용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이 순서도 다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웃음> <웃음> <웃음> 사실 성신 강림에 대한 약속은 구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약속한 그 내용 속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작전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련하여 오셔서 <웃음>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그 이제 살아나잖아요. 그 36장에 주, 그 주님이 약속한 새 새로운 영이 에, 그 일을 할,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그 구속 역사 안에서 그들의 그 실패와 <웃음> 그, 그들의 이제 몰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회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의 성신으로 하신다. 그런데또 다른 곳에서는 그 주의 성신이 메시아의 그 도래와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리고 그게 이제 종말에 이, 이,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메시아와 메시아의 백성들에게 성신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그렇게 자서 있게 에 완성돼 간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일이 잘안 되니까 이렇게 또 다시 방향을 바꾸고 또이 일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늘에 그, 하늘에서 계획한 대로 차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고되고 약속된 분이 분명히 실제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도 성신은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신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하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웃음> 그러니까, 그, 그때 그 상징적인 묘사의 실제로서 그렇게, 어, 성신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 신연은 이미 구약에 자주 보여졌습니다. 정결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현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당신의 일을 당신의 권능으로 뭐말 한마디로 다 성취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연약과 결핍을 아시고서 그런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일반,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 그 특별한 그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너무도 둔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일깨워주시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소멸하거나 상실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에 의한 신적 임재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면서 그들의 무딘 감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왜 시청각적으로 왔냐? 그건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성신 강림의 목적이, 목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신께서는 성신의 개별적인 기본 세례를 목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위한 공식적인 성신님에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성신을 받았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걸 안 믿죠. 이전에는 성신을 못 받았다. 이때 이제 중생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능력있게 주의 제자로서 살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 오셔서 성신을 받아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신이 아니고서는 그리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니네 꾀로 아는 게 아니다. 주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구약에도 뭐 성막 지을 때도 그 오, 그, 저, 부사렐과 오올리압인가? 그,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감동을 해서 그, 하늘의 식양대로 그렇게 짓게 했단 말이죠. 성신의 사역이라는 게 있, 개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온 거는 공식적으로 온 것이다. 약속하신 성신으로. <웃음> 제가 지금 다 설명했네요. 여기, 이 안에. 그러나 이제부터 저희들은 구속사 안에서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들이 그리도의 삶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저 동료로서 어 그리고 종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성신강림으로 말미암는 획시기적인 역사로 그리도의 삶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그분의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성신을 받아서 그분의 교회 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그 구속사 안에서 큰 진전 가운데 살아가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될 나라로 그그 그 회복 완성될 나라로 나가는 면들을 몇 면이. 인격적으로 교회적인 인격으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교회생활이냐 이 말. 그거 그거야말로 이제 그 뱀파이어 신자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웃음> 성신의 그 성령론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 성신론을 보면.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신칭이까지만이 아니라 성화 이후의 삶도 다 성신의 사역이에요. 이그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의 서정이 아니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교회 속에서 그 구원의 서정을 누려갈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서 살아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고. 교회 지도를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수 없어요. 그냥, 그냥 개인이 혼자 기도원 가서 성신 받는 것하고 차원이 다는 얘기예요. 혼자 성신 체험하는 것하고. 그, 주님의 삶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주님이 지금 높이 되신 주님이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내가 살아간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그,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주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몸인 지체들이죠 그 사람은 이제 방향을 완전히 튼 사람이에요 옛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향은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제는 성신님의 인도 성신님께 압도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하며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보다 더큰 일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경륜인 구속사 안에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약속된 것으로서 특이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 안에서 성신의 오심, 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성신의 오심. 그러니까 이게 단외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단외적이라는 거지. 그냥 오늘날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오늘날도 또 오순절은 재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그 구속사를 모르는 주장이에요. 오순절주의자들이 이 개시적인 목적에 대해 무지하여 그와 같은 일이 재차 반복될 것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재차 반복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셋째로 성신 강림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충만하여져서 성신께서 시키는 대로 이적적인 역사인 다른 방언을 말한 내용을 봅니다. 이것은 성신께서 시키는 대로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한 것입니다. 당시 전세계로 대표되는 열대 다섯개 지역의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일이 말하여져서 그들 모두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으로 공통되게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게 뭐,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할 때, 뭐, 바울이 또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반 동안 거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림, 저,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제, 그 자세하게 가르치려면 그거보다 더 걸리겠죠. <웃음>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줄기로서 얘기하면 아브라저 아담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약속대로 오셔서 약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그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셨다. 그것이 실제 실제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분이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 알려주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개인적인 뭐, 무슨 뭐, 인생에 꼬임 문제를 풀고, 뭐, 가족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푸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근본적인 회복이 되는 그리고 근본적인 회복의 그 충만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높이 되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예수님의 피로 다 된다고 하면 3년 반 동안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지는 일주일만 얘기함 사역하시고 가시면 돼. 그 피, 피만 필요하다. 주님의 제자로서 회복될 그 사회 인간상 사회상 주님의 품성을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걸 3년반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구구절절. 그걸 무시하고 이신칭이나 얘기하고 말. 성신의 사역을 자기 스스로 제한해 버리고. 그 뒤에 주어지는 부가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거 참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훼손하는 거고, 아주 희석시키는 거고. 이게 공통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자, 자, 짧게라도 들은 것입니다. 그 방언으로. 그런 자기네, 자기의 고으로난 고수, 방언으로. 그런데 성신께서는 보통 당신께서 쓰시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하시지요. 유기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접신하고 자기 인격을 말살하여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만 움직이지만 그리토교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교도들은 고작해야 개인이나 집단의 구복 강령에 대한 일에 매여서 그런 일을 기계적으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단지 제자들이 성신이 충만해져서 다른 어론을 말하는 이적을 행했다는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다른 방언을 말하되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다는 데 관심을 가지면 보편적인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성신께서 외부적으로 인간이 할수 없는 특별한 일을 약속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행하셨다는 대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 구슬 모으는 작업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성신으로 그걸 딱 깨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리토의 사역이,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가 성신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성신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 그 귀신들이, 귀신들이, 뭐, 귀신들이 생각하는 걸 꿈꾸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예? 다 알지 못할 때라도 가르치시고. 그걸 이제 엮어주시는 일을 도순절에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웃음> <웃음>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듣는 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가는가를 알게 되면서 교회로서 획시기적인 때에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의 성취를 위해 더욱 힘써서 행하여 나갔을 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참 묘하지요. 단순히 듣는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그말하그 이적,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이적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도 위하고, 하나님의 큰 구속사가 진행되는 일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사람이 다 헤아려 알수 없어요. <웃음>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씀하지만 그것은 복음으로서 그리토께서 이루어 가신 구속의 경륜에 대한 내 사실 이일 후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는 구속사 개시와 관련된 이적적인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에베소에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차원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거지, 구속사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일을 또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건 구속계시의 완성과, 성경계시의 완성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일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제 자기들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신 강림의 결과에 대한 주변적인 반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혹자들은 바람 셈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고 모였다고 했는데 이는 해석상의 오해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신이 충만해져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증거하니까 그때 천하각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고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태어난 지역의 말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첫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지역적인 방언의 특성상 발음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힘들게, 이제, 후두음을 말하고, 또 말할 때, 에 음절을 생략하는 게있어요 이, 사사기 왜,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그 시폴렛 사건이 있잖아요. 에브라엠 사람들에게 그걸 해보라고 그러는데, 시폴렛 하라고 그러면 못하고, 우리나라 저 경상도 사람말고는 반대야. <웃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쌍시옷 발음을 하면 그 못해가지고 쌀 하면 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반대야. 시볼렛 <웃음> 하면 그걸 못하고 시볼렛 하는 거예요. 십볼, 그 발음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의 그 독특한 방언들이 있어요. 그 하지 못하는 발언, 발언들이. 근데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난 방언의 말을 아주 성산 뉴스처럼 하니까 얼마나 어, 어, <웃음> 놀랍니까? 그러니까 소, 소동이 난 거죠. <웃음> 소동이 난. 이게 단순히 사실 그 저기 그말 그 소리 때문에 소, 소동 난건 아니고요. 그그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웃음> 우리가 어떤 식당이 유명하다고 할때그 집, 그 뭐, 뭐, 인테리어가 잘 됐고 뭐 이런 얘기 하면 그것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아니지. 그집 음식이 맛있었다고 해야지 그게, 그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한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게 큰 소리로 들린 거예요. 성신 사역. 그래서 소동이 난 거예요. 사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은 그들이 태어난 곳은 바데, 메데, 엘랑, 메소포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이었습니다.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인과, 어,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래, 크레 크레 타 그, 에, 크레테, 에, 크레타, 크레타 문명이라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혹시 들은 해양 문명이라고 그섬 그 사람들이죠. 아라비아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가가 왜이 지역만 기록했는지는 잘알수 없지만 이것이 로마 관례적인 표현을 따른 것으로서 에, 당시 고대 국가들이 로마 행정 구역을 전반적으로 <웃음> 당시 이제 고대 국가들과 로마 행정구역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표시한 것이었고, 동서간의 지역과 중간 지역을 구분해서 우선 북쪽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유대 지역이 부자유스럽게 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광범위한 그 예언적인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기에 들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유브라테 강가에서 이집트 변방까지 말이죠. 그래데와 아라비아는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총칭된 곳입니다. 아무튼 그 여러 지역으로 온 저들은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의혹을 품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더러는 제자의그 제자들이 이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보여도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 니다귀 있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당달 봉사같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오전 9시였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음> 성신 강림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표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놀라고 의심을 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항상 볼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정상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개시적인 결과를 내어 놓더라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측면에서 놀라고 의심을 하고 더 나아가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줄 알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어두움을 그렇게 분명하게 표출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큰일을 다 보고 있어도 자기가 가진 어두운 안목으로 그것을 반기기는 커녕 오히려 가장 괴약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적도 이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나름대로의 의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조롱하는 일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일도 똑같아요. 교회 일도, 하나님이 내신 결과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내가 받기 싫으니까, 그거, 인정을 안 해봐. 그러고, 이제, 비방하고 조롱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저기, 안 받으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사역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신분도 인정하지 않고 사역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권위라는 말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권위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제 이 강설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권위라는 말에 하나님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입니다. 그게 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참종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권위있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거나 말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 속에 이 신비한 이, 이적들을 그, 그, 증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옆에서 자기들 관점으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절대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해요, 불쌍해요. 근데 권,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물고 뜯는, 뜯습니다. 이 교회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교회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세워진 기관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매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이 교회를 그, 회복하시고, 완전해로, 충만해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걸 다 무시해버린다. 비방하고 조롱한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들은 이에 대해 술에 취했다는, 일. 누명을 씌우고 이상한 소문을 조장하는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따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역사적인 유산만 슬쩍 살펴보더라도 알수 있는 일들을, 그걸 하지 않아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저 부호한 종교적인 감정만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제도만 고집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나아가다가, 이런 무서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출발하기 전에 사도행전을 가르쳤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출발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끼리 모여서 무슨 단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 역할하고 대접받고, 어? 그게 교회, 그게 교회냐, 이말그 인간적인 사회. 여긴 진짜 이 배면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늘 있는 거예요. 거기를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해야지. 그게 회계,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도의 권위에, 그리도 그리또의 권위는 그리또인의 권위와 맞다 있어요. 그리또인이 그리또의 권위를 발휘하지 않으면 그리또의 권위는 말살되는 거예요. 그리또인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교회와 가정, 교회와 그, 그, 뭐 그리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가정 안에서 대장로로 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 그걸 누려가야 되는데, 가정 속에서. 대접받으려고. 이게 그 하나님 나라 가정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나 제도, 종교 감정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아주 이 무서운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술 취했다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조롱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했던 그 조롱의 성격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 그리고 그, 그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할때저 저희 누집 자식 아니야 요셉 집안? 그리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버리려고 그래, 그 메시아를 자기네들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주님의 권위로, 그 해치고 나오셨죠. 그, 그런 일이,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안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몸인 교회 한 분자로, 내가 얼마나 신령하게 살아가는가. 성신의 사역과 그리또의 사역은,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또, 로 말하면 이게 부활, 부활과 성 성결의 영과,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의 사역과, 종말론적인 사역과. 이종말 성신의 오심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인지 몰라요. 그걸로 교회가 쓰고, 그걸로 교회원으로서 증인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 예수님을, 그냥 동네 청년으로 알았던 사람들처럼 음, 선자가 저기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게 누가 뭐 가령 뭐 신학을 해도 그냥 뭐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지지다 하나 하지도 않고 조롱하는 거라 참여도. 참여한자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다해 죄인들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무튼 이뭐 사실을 모르면 이 무서운 일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고 자기가 뭐 교회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 <웃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날에 이르러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신께서 강림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무엇인지 참고했습니다. 제자들은 개시적인 시련의 역사에 따라 그들의 귀와 눈으로 종말론적으로 임한 성신님의 강림을 인지했고 그 성신에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바항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자로 그렇게 그, 그, 그, 그들이 그그 하나님의 큰일의 증인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던 경건한 유대 신자들이 이를 보고 놀라며 의욕하여고 또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걸안 버리면 조롱해요. 하나님의 큰일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이런 괴악한 행태를 보인 거예요 이한 곳에 모인 것도 큰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크게 쓰신 것도 큰일이고 그 이적적인 그런 언어의 통일을 이룬 것도 큰일이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모르니까 그 과정을 모르니까 현상만 보고 도롱을 술취했다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친 사람하고 신자하고 뭐가 다른지, 신자하고 진짜 성저 주님의 제자하고 뭐가 다른지 잘 생각해봐야 돼. 자기의 미친 걸 알아야 그 주님 앞에서 치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실로 오늘 우리가 본 성신강림사건은 구속사 안에서 큰 의미가 함축된 획시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아로서 그리도의 삶의 현실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여기서 정치적인 계산, 경제적인 계산을 하냐의 말. 구약에 예언된 일에 성취안에서 닥치게 되는 그 실제적인 일들을 직접 이제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은 대표적인 그런 일로서 유일의 사건이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그 계시적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큰 수원지를 하나님 주셨다 성신강림으 우리는 거기서 이제 뽑아 쓰는 그런 존재다. 그걸 다시 수원지를 다시 달라고 이미 와 있는데 다시 달라고 하면 그것처럼모순되 일이 없어요. 그게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역사에 성취된 시기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다시는 무력하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신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편의 교회 아로서 행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로서 행보한다는 게, 나 하나쯤 빠져도 뭐이 교회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 하나 빠져가지고 이 교회의 행보가 얼마나 그, 저기, 전진에 방해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웃음> 주님께서 목표하신 그 사회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세상 현실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사단의 미혹에 휘둘려서 힘없이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준비의 과정을 밟으며 궁극적으로 주께서 그 교회에, 그 몸의 교회원으로서 살아내게 하신 품성적이고 사역적이고 사회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참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토의 품성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토의 인격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우리 관계로. 주님의 이적은 주님의 백성이 말씀과 성신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사회를 이루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정상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적이죠 이미 구속사 안에서 그 제시된 그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적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들어서 회개하고 왜? 그 성신을 성신으로 바로 알아서 이제 주님의 몸이 교회에 알아서 살아가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전에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제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맛본 사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음식점 얘기했지만 어느 음식점 자기가 평생 처음 맛보고 신기한 거, 진짜 좋은 거 맛보면 그거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 가는 데마다. 다 그거 얘기하고 맛보라고 그래. 그게 증인이지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그 성신의 사역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걸 맛본 사람이 입을 봉하고 있으면 이게, 이게 신자냐, 제자냐. 혼자서 쿵얼거리고 있으면. 이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그냥 그 능력 있게 그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면 응. 달리 무슨 개시적인 시한한 이적을 보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평상하게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교회 연합돼 가지고. 그그 그 거룩한 사회 속에서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 게 이게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그릇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일을 하기는 커녕 결국 주의 일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